여러분 그게 철령할 일입니까? 아 저는 오히려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많았네. 아무튼 위기는 항상 기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발언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곧이어 아베 전 총리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아베 수상이 가장 사랑하는 기사관입니다. 내일 우리 천일 선거에 몇번 나갔는데 안 됐습니다. 나수 지금 마지막연가전 가기 전에. 에 가기 전에. 가에나 가기 전에. 전가가가에에에에지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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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그는 16만 5천 여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에, 今回の当選証書は、え、安倍総理にえ、報告したか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まあ、を引き継ぎしっかりと憲法改正をしたいというに思ってます。일교회에입신하셨다っいう이야는本当なんでしょうか 어, 어어 통일 교회에 아. まあ, 입신하지 않았습ま、다산へ에ということで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관え된 국회의원은 117명 다수가 아베 파벌입ありませんし 절반 가까이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드ありません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성 장관도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뜻교회 의노 미나상 와 난니카 와츤자이테니다 오츠케 し이로시시 에, 선교노 사이몬 오테츠데 오이타리 시테 오리마스. 교토 일 교회, 관련 단체도 포함해서 ですね. 다시나가라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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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시절인 80년대부터 통일교 신자였다는 하루카 씨. 선거할 적에 전국적으로 누구누구 표를 모으마쇼미다. ーラ러作戦って言ってその自民党の議員の票集め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たんですよ一軒一軒ティントンィンあのえ伊藤総一え選挙事務所 その時期になると必ず誰々に入れてねっていう連絡とかメールが来たりとかあとはもう本当に選挙の応援に行ける人は行ってください明日ねポスターを貼ったりとか一緒に演説している後ろで手を挙げて一緒に応援しているとか孫悟ちょれ通訳は日本チャミンだ 그 시작은 50여 년 전인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번 통일교회 협회장이신 구복기 오사 박사께서 기시수 상의 사를 대독 하겠습니다 소노 <놀람> 카모노타치오일2 <놀람> 0를일2국0 8년 10월 25일 2008년 10월 25일 2008년 1시월 25일 2 0 0 8 제가 문선메 선생을 마음이 존경하는 대유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자 자민당 내 극우파였던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 기시노부스케는 아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l 급 전범 출신으로 일본의 56대 57대 총리를 지낸 기신 오브스케는 아베의 정치적 뿌리이자 지향점입니다. 치보다 무신론을 공산주의위은 가장 심각하며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침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공연합을 창설하여 전개했... 둘을 이어준 건 반공이념. 1968년 1월 국제승공연합이 한국에 창설되고 3개월 뒤 일본국제승공연합이 설립됩니다. 기시 노부스키는이 단체의 일본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통일교회의 일본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로 이 담을 하나... 차이로 두고 키신노부스케의 일가가 있었다라고는 얘기가 있고요. 혁신 계열의 사회 운동이나 학생 운동이 굉장히 고조돼 있었을 시기입니다. 일본의 그 보수 우익이 봤을 때 한국의 이 반공 친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듬직하게 보였을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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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저녁에 술 먹으러 양주 먹고 술 먹고 노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구복계장하고 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돈을 음. 대줬대 그때는 음. 한 사람당 뭐 천만원씩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피크 때 음. 가장 피크 때 국회의원들 비서 있잖아 비서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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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화연합, 90년대 문총재내외가 설립한 통일교 관련 정치단체입니다. 지무소에키테르と고토와 소식이티나 오행가나게 되어있는 대탈이 나는데, 힙타문아상가, 도이교과의센교시엔을다 2002년부터 통일교에 대한 취재를 이어온 스즈키 에이트기자 그는 선거 당시 통일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투표를 독려한 통지문, 전국의 신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유도하고 그 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교단 내부 메일도 드러났습니다. 기지つ 투표なので 事前に誰に入れたといことを報告させてるんですね 그런데 교단과는 集計가でき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메일을 발송한 건 통일교 북동경 교구 아다치 교회 실례합니다 지금 메일을 올이는데요 아다치 교회의 식구의 사실 北村을 위해 기타무라 にあ오 의원 사무실을 찾아 갔습니다. 곳대는아무 도쿄 해 주시면 니다에는토이의것는아무는니다 p d 수첩의 질문에 기타무라 의원은 통일 교칙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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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 私は1995年に警察の全国の幹部たちの前で ま統一教会についてのレクチャーをやったんですでその時に統一教会を摘発するんだって言ったんですよ 10年経った時に警視庁の幹部に どうして何もなかったんですかって聞いたところ一言政治の力だ圧力があったんだって言われたんです教団地元 종교단체와 우호단체의 활동은 별개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たら、それも会員格闘のためであると決めつけ、公共機関に寄付をしたら、それも怪しい寄付であるとレッテルを貼るなど、まさにヘイトスピーチ、人権侵害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ただ、私たちの法人が特定の党と関係を持つ、あるいは特定の党のみを応援すると。 い태도は取っおりません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엑스피치데스터 팀인데요. 대표라서 직접 만실수 없고.